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사자성어와 속담을 알아볼 거예요 한국에서는 일상 대화 속에서 사자성어와 속담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자주 쓰는 표현들을 잘 알고 계신다면 한국어를 이해하는데 훨씬 쉬울 겁니다 그런데 그냥 소개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옆에 두분중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자성어 중에 제가 앞에 두 글자를 말해 드리면 나머지 두 글자를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고 뜻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?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아비 중앙이요 네 맞습니다 혹시 뜻도 알고 계시나요? 네, 그 정신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? 뭔가 시끄럽고 어지러운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흔히 전쟁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. 그럼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. 한골? 탈퇴요.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전보다 훨씬 멋있어지고 예뻐졌을 때 사용하는 말 아닌가요? 어, 저도 그 몰라보게 예뻐진 친구한테. 했다 라고 말한 기억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환골이라는 뜻이 뼈를 바꾸었다 라는 뜻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뜻하죠 그런데 탈퇴가 아니라 탈퇴입니다 탈퇴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자 그럼 마지막 문제 내보겠습니다 안하 무인이요 아, 제 지인 중에도 진짜 안하무인한 사람이 한명 있는데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제가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. 뭔가 자기 잘난 줄만 알고 남은 좀 밑으로 보는 그런 사람 말하는 거 맞죠? 네 맞습니다. 한자뜻 그대로 해석하면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 라는 뜻으로 자기만 잘났다고 쭐출하는 사람을 의미하죠. 자 이렇게 한국에서 일상 대화 속에 많이 쓰이는 사자성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렇게 자주 쓰이는 사자성어들을 일상 대화 속에서도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으로 속담에 대해 알아볼까요? 안녕하세요 앞서 소개한 사자상어에 이어서 이번엔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속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앞에와 마찬가지로 제가 앞 구절을 말하면 두 분께서 뒷 구절을 맞춰주시면 돼요 아셨죠? 네! 네. <웃음>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처음에는 쉬운 문제로 해볼 거예요 맘의 떡이? 저... 더 어, 맛있다 <웃음> 이게 그 같은 것을 이제 놓고 봤을 때 이게 남한테 있으면 이게 뭔가 더 잘나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럴 때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네 뜻은 맞는데 남의 떡이 더 맛있다가 아니라 커 보인다죠? 더 맛있다 아니야? 커보인 말. 요아 잠깐만 있겠다. 잠깐만 스탑 급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헷갈리자 났나 봐요. 아, 아니 아 잠깐만 남의 떡이 더 맛있어요. <웃음> 네, 남의 떡이 더 좋아갖고 바꿔보면 막상 큰 차이 없어요. 그렇죠? <웃음> 그럼 다음 문제 내볼게요. 사공이 많으면 좋아요. <웃음> 솔직히 내가 빨랐다. 아, 아니요, 제가 제가 먼저 했어요. 배가 산으로 간다 맞죠? 한국어 처음 배웠을 때 배웠던 적당이에요.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때 가리키는 말이죠. 오, 생소할 수도 있는 뜻인데 정확히 말해주셨어요. 너무 미군님 맞아? <웃음> 아, 뭐야?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내볼게요. 있는 도끼에 좋아. 이번엔 저 주세요. 아야, 저는 먼저 했어요. <웃음> <웃음> 동시에 손을 들어셨는데 그러면은 키아나가 속담을 말씀해 주시고 네 다음에 병태님이 뜻을 말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키아나 네.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맞죠? 오정확해요 다음에 아, 네, 병태님? 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거라는요 그.. 여러분들 지금 그 믿.. 그 믿던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좀, 좀 많이 아프겠죠? 그.. 이것처럼 이게 자신이 믿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을 때 여좀 마음이 많이 아플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빗대어서 쓰는 말입니다 둘다 정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의 솥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이뜻 말고도 다양한 솥담이 많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더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시간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 빠이 Joinus k o r e a n Joinus Korea is the first Seoul City certified language and cultural NGO organization to lead Korean classes and c u l t u r e exchanges for foreigners. Joinus.